그러면은 제가 먼저 한번 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휴먼폴플렛 뭐 어떤거 하려고 그러는거예요 지금 뭐 그냥 이렇게 깨는거? 가면서 깨는거? 이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된다 이렇게 깨, 깨가지고 아 그런거? 어, 이게 살아남는 이제 살아남는게 있어요 휴먼폴플렛 이제 이게 사람 잡고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아, 이제 러깐 아, 아, 아, 휴먼폴플렛으로 아... 우리끼리 갱비스트를 하는거예요뭐요 <웃음> 단합을 하는거예요싸우라는거요 단합을 거? 해야지 이제 울 깨야지. 그런가요? 아 이제 휴먼 폴플레 경력이 너무 음. 많아서. <웃음> 연비님이랑 안녕하세요. 오 왔다. 안녕하세요. 어, 건가? 월 <몰> 연다 님나 친색 했었어? 아, 안녕하세요 아. 뭔 소리 그 인사를 <웃음> 강제로 어디서... 시키시는 거예요 머리채를 잡고? <웃음> 너님이랑 나랑은 친구였던 아, 적이 없었음 뭐라고 <웃음> 하시는 거 아,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나나 나 친구였던 적이 어, 없었다고? 애동님 안녕하세요 저 <웃음> 어, 인사를 할 생각은 <웃음> 없는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케빈 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야 강제로 인사도 시켜줬네 와! 아니 센좀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저거 저. 그 아니 저거 뭐야? 아, 센좀 좋다. 예. 핸즈 예. 내가, 음, 제가 제가 옮겨 드릴게요. 옮겨. 이런 Samantha 거에 <웃음> 당할 <웃음> 내가 아니지. 예, 맨, 맨. <웃음> <웃음> 옮겨. 나디. 아니, 이센좀 뭐야 이거? <웃음> 예. 이런 거에 <웃음> 당할 뭐야? 내가 <웃음> 아니지. 아, 내배 다이브. 일본라 나라 올려줘 어? 저범님 어머! 어머!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뭘 보고 있으세요? 어머! 어머나. 어머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웃음> 어머! <웃음> 어머! 어머! 어머! <웃음> 어머! 어머! 어머! 자 여러분들 자 여기 일자로 다 쓰세요 이제 아니 근데 저기 여기... MBTI 아이분 계시거든요? 이쪽으로 오세요, <웃음> 아니, 아, 오세요. 아유 <웃음> <어떡하나>? <웃음> <웃음> 어떻게, 어떻게 알았지? 어, 뭐야 애덕님 제가 인사 시켜드릴게요 자 여기 위에 올라가서 소개하는 걸로 해요 당당하게 뭘까요? 어, 아, 자 그럼 아이 님부터 먼저 갑시다 아, 애덕 님이 먼저해요 여기 계세요 대박 올라가라 야조용 해봐 조용히 해봐 야 자기소개한다 와 첫번째니까 엄청 화려하고 멋있게 하겠지? 안녕하세요와네더 <웃음> <웃음> 볼게요 아니 뭐 무슨 게임 무슨 게임 하는지는 알아야지 우리가 <웃음> 아, 그 편하게 자기 대로 인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오, 대박, 대박 진행한다 진행 와, 와. 오. 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그어 최근에 버추얼을 하고 있는 게임은 딱히 안 하고요. 어그아조연이 <웃음> <웃음> 아, 분들이 받아서 아 그럼 제가 인사만 할게요. 요 민다 곰방 와해독이다요 주먹 주먹 주먹 오, 주먹 <웃음> 뭐하시는 거예요 다들? 아 들고 들으려고요 안녕하십니까 자 다들 안녕하십니까 절 한번 받고 <웃음> 안녕하십니까 와 재미없다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 <웃음> 와 오빠 파괴는 친구 안 좋은데 <웃음> <야>. <웃음> 와프로듀트기념신다라고 합니다. 와와 자, 오이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연비라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네, 태빈님 방송에서 멤버도 하고 있고, 요즘 캠방도 하고 있고, 담비와 짱! 와, 아,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맞리 맞다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아, 말 하지마! 책임지지 못할 말 하지 말라고! 후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인크래프트 수령님 채캐빈이라고 합니다 안녕! 와, 와 대박! 대박! 뭐야? 잠시만요! 잠시 아, 아무도 안 들어요! 캐빈님아 듣고있어 듣고고있어여기서어 듣고있어! 조범님 네. 설명해주시죠 네. 오늘 할거 자 오늘 할 게임은 휴먼풀플렛이라고 하는데 이제 초코넣은 맛있는들이 내일의 초등촌은 나가는 그럼 아주 한번만 기대해 자 그러면은 먼저 가볼까요? 어야 이거 언제적맵이야 설마 스프리얼 붙어 하는거임? 여기 옆에 아니, 보이세요? 지, 지금 지, 위로 올라가는거 연비님 연비님 여기 서있어보세요 네? 이거 휴먼풀플렛 해본 사람들은 다 할텐데 왜 걔쩔어 <웃음> 뭐 신맵이 나온 거 아니었어요? 아예 저희는 처음부터 깨야죠 무슨 소리세요 아 뭐야 나 신맵 나온 줄 알고 왔는데 어? 아, 그런 거면 은캐빈님이다 깨주시겠네 뭐 많이 그러네 하셨다고. 그러네 <웃음> 아니 근데 LNG? 진짜 농담 아니고 혼자 다깰수 있거든? 우리 다 깼어요 LNG. 근데 문제는 아여기 끝이야? 응 <웃음> 음, <웃음> 저기 가면 끝이야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와, 해서 깰수 있어요 진짜요? 오케이 해요 <웃음>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보이셔죠? 요거를 해려봐라. 한 다음에 뭐야 아. 이게 그냥 깼어 가 어? 뭐야 왜 이렇게 빨리 깨요 안돼 조범님은 아, 진짜 어. 저봐 아, 저격 케빈님 <웃음> <웃음> <웃음> 아, 고수시라면서 저희끼리 이럴 필요 없잖아요 <웃음> 조범님 여기 재물이 있어요 안돼안돼 안 돼, 우리끼리 이러면 안된다고 <웃음> 연비야 여기 <웃음> 네 우결 상대야 히히 <웃음> 아요저기 아, <오> <웃음> <어머나>, <웃음> 어? 제 케빈님 어디 가시려고 야 난 이모와. 벽을 탄다.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힘이 왜 이렇게 세요? 힘이 왜 이렇게 세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미션 탈출전. 둘이 사이좋게 지내. 지금 연비는 어이, 여기, 여기, 우결 여기, 여기, 상대를 여기, 여기, 찾고 여기, 여기, 있어요. 애동 님 어떤 스타일 그래. 좋아하세요? 아! 어? 진짜 동방 어? 예의지국에 먼저 간다는 거 그거 그가 내가 오, 길 오, 알려줬는데 마. 지가 먼저 가겠다고 이거 아주 그냥 어. 아주 그냥 십분만 그냥 못해먹었어 뭐, 아주 야, 그냥 내길 알려줬으면 저기. 아이고 아주 감사합니다 먼저 가시죠 아, 이래야지 아주 그냥 심부만 들어가도 자기 가터 걸어 맞는다 아그 그냥, 야, 그냥, 야, 그냥, 야, 그냥, 야, 그냥 야. 이거 십만오 케빈 케빈님 저들을 왜서라도 다음맥 가죠 아 안돼 가지마 가지마 못가저 녹화본 받아서 쓸 거란 말이야. 저녹화본 받아서 쓸 거란 말이야! 야, 너 미친 거안 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범님 <목소리로> <목소리로> 잠깐만요. 어, 유리창 깨야 아, 돼. 유리창 깨야 아, 돼. 아, 유리창, 깨야 아, 돼. 뭐, 유리창 깨야 된다고 유리창. 유리창 깨야지. 하나, 둘, <목소리로> 유리창 깨야 된다고 유리창. 유리창. 유리창 깨야 된다고. <목소리로> <상대. 목소리로> 어, <목소리로> <문이 열렸어. 목소리로> 아 그렇구나. 문이 아니야. 문이 아니야. 아 그렇구나. 저들은 끝날 때까지 싸우겠는데 아, 우리가 깨야될 땐요? 아, 아, 아, 강한 남자 preocup심. 강한 남자 보여줘 아, 강한 남자 오, 그렇지 눌러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자 그러면 초범님은 여기 계시고 전 넘어갈게요 뭐야? 뭐라고? <웃음> <웃음> <웃음>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뭐 핀다! 안돼! 아, 뭐 안돼! 아, <웃음> 알았어 아,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아, 뭐 알았어 잠깐만 나봐 어, 잠깐만 나봐 내가 아니 내가 넘어가게 해줄게 잠깐만 나봐아 됐어 <웃음> 일로와 야 저거 봐 샌즈 꿈물통꿈물통 가잖아 샌즈 다리 잡아야 돼 샌즈 다리 잡아 안 그러면 갇혀 아, 아 알았다고 둘다 잡아 둘다 잡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줄다리 하지마 하지마 알았어 아이 빨리 센즈만 잡고 있었는데 Sentiment, Sentiment, s e n t i m 이이 t Sentiment, s e n t i m e 이 t s e n t i 알았어, 알았어. 아, 죽으면 돼 죽으면 돼 죽으면 돼 n t i m e n t s 우결후보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언제까지 엮을거야 한국말 모릅니다 <웃음> <웃음> 한국말 오, 모릅니다는 뭐 어디 길이 어디야 영빈님, 여기 비님 여기 후보예요 우결후보 여기 우결후보 가 맞네 그 지금 초면 녀서 상황 파악 중인 녹새, 연빈님은 우결에 미친 사람인 게, 게 컨셉인 건가요? 아니, 게그 아니 그러니까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연빈의 그 사장인데 그 연비를 시집보내라 음 그러는 거예요. <삼> 예, 네 그러니까 육수가 예. 각을 뽑겠다고 날들 훔치. 연빈님 그럼 전하지 않아요. 본인이 우결 하게 싫어서 지금 남을 방패에서 <웃음> <아마> 우결 시켜서 컨텐츠를 <웃음> 우결 하게 싫은 그런 게, 그런 게 아니라 우결을 못 하는 거야 <웃음> 이 사람아! <웃음> 이 사람은 유부남이에요! <웃음> 나는 우결하면 <웃음> 큰일 나는 사람이야 <웃음> 이 사람아 지금 아까부터 <웃음> 아 <그렇구나>. 이 자식이 <웃음> 아 지금 사회 아니, 일면에 <웃음> 실리게 <웃음> 하고 싶나 <웃음> 이 사람이 지금 유부남이 우결을 뛸 뻔했네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야 <웃음> 이 사람이 지금 <웃음> 이 사람이 지금 연빈님 그럼 전 어때요? 좋아 일로 와. 남자랑 해야 조회수가 더잘 나와. <웃음> 남자랑 해야 조회수가 더잘 나온다고. 다 누워 있을 때가 제일 평범해. 제일 조용하고. 아 애덕님 저좀 그만 좋아해주세요 진짜 아 진짜 저한테 왜 이렇게 부기 부기 하시는 거예요 불로 맞아 보셨어요? 어! <웃음> 명상일텐데 어! 근데 사실.. <웃음> 그.. 연비님! 지능을 써야돼요 지능을! <웃음> 지능을 <웃음> 써야돼요 머리고 <웃음> <너, 웃음> <너, 웃음> 있어 야차구리아니구리 <웃음> 어, <웃음> 저거, 태구리? 태구리? 저거 태구리 연비가 태구리? 클럽에서 태구리? 벽에 대고 추는 주인데 저거? <웃음> 와우 <웃음> 저 연비가 네. 저게 유행이구나 <웃음> <웃음> <목소리> 아 이거 연달 내가 아니, 이거 랜다. 알려줄게 어떻게 하냐면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거 이게 바퀴를 잡아 그 다음에 뒤로 걸어 이렇게. 오. 어나 팔래. 가자. 같이 가요. 오케이. 우리 사랑을 어. 찾아 가는 거야. 출발. 아, 아, 아, 아 모자라. 어아 내가 이거 이거. 돌 쏴줄게 기다려봐. 그못 못 기다리면은 초센 머리로. 뭐라고? 나도, 나. 어, 어, 안돼. 어, 돌! 어, 돌 실었네, 돌 실었다. 뭐라고? 오! <웃음> 아, 기바비바리는 안돼! 이 넘어가 버는데 아니, <웃음> 아니 <이게> 뭐야! <웃음> 아, 아, 아, 아저씨,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무 네, 위에 쓰레기 있네, 쓰레기 <웃음> 아이고! <웃음> 아, 됐다! 일단 저희 해야돼요. 출발! 어, 네. 오호~~~ 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연비 님, 여기 저희 여기서 결혼식 올릴까요? 마 남자랑 해야지 조회수 잘 나온다고 했다. 아빠는, 이 결혼, 맞다, 저esh, dibble, 아빠는 이 결혼 반대다. 두 아. 아, 예. <웃음> <엄마>, <웃음> <고 bloom 웃음> 아빠는 이 결혼 반대다. 아빠는 이 결혼 반대다. 우리 결혼 눌려 버렸는데 어떡하죠? <웃음> <웃음> 그럼 애덕님을 물로 드릴게요. 아빠는 이 이혼 찬성이다. 아, 말 모른다. 케빈님 아이수. 그러면 애덕님을 쓰시는 거 어때요? 애덕님을 새로운 나들 램이로. 아, 한국말 모른다. 한국말 모른 환영한다. 환영. 한국말 모른다. 환영한다. <웃음> 한국말 모른다. 환영한다. <웃음> 한국말 모른다. 웰컴이다. 마침 남자 환영한다. 멤버도 필요했지. 또왜한번 더? <웃음> <웃음> 아나 여기 올라갈 먼저 가면 안 되고 어 요거를 가운데다 대야 되네 요거를 여기 어떻게 올라가? 아, 저 이씨. 우씨 하는 도 없으면서. <웃음> <웃음> 둘이 또싸그러는아좀 그대로 냅둬 봐. 놈이 너씨너씨 하는 <웃음> 짓이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될거 <웃음> 뭘 알아 잡았다.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자자 잡아줘. 아니, 자 갑니다. 점프 점프 점프. 어이. 다리에 힘빡 됐습니다. 주고. 갑니다. 오케이. 야, 넌 가지 마. 널라. 넌 가지 마. 넌 가지 마. 아, 진짜. <웃음> 어, 지금 싸운다. 우리 아까 그거 찍어 주죠. 진짜 신고하주 <웃음> 어, <진짜, 진짜, 웃음> <짜운다. 우리가> 그 <웃음> 그냥. 일로 어, 어, 저장했다, 저장했다, 예들아, 저장했다. 아, 예들아, 저장했다. 아유, 이거, 어, FE, 얘들아 저장했다, 얘들아 저장했다, 얘들아 저장을 했다, 얘들아 저장을 했다, 얘들아, 얘들아 저장을 했다고, 그다음, 안 내려네, 얘들아 자식으로. 저장을 했다고 어. <gem tease jogos> 얘들아. 안돼. 이럴 생각이 없고. 나와봐, 내가 딱 해줄게. 그래. 그 연비 즉곰방대피던 실력으로 딱 해봐 맞고 싶으세요 이걸로? <웃음> <웃음> 그 우결 시키고 싶은거 맞으시죠? <웃음> 아 뭐하냐? <웃음> 아, 어디 가는거야? 내가 먼저 해본 그래? 아닌데 내가 먼저 할건데 아, 둘이, 아, 둘이 또 싸우지 할 말라고 할 둘이 할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어우 아, 그냥 아니 내가 먼저 할건데 아, 아니 내가 먼저 할건데 내가 할거라고 아니 내가 먼저 할건데 아, <웃음> 어? 아까봐, 내 덕자우! 어? 잠야냐고내판좀 올려봐봐 뭐야냐고! 어머! 어디로 올려보라고 하는거야? 이런 발칙한 기집애같은이라고 역시! <웃음> 발칙한 기집애라니 우결시키고 싶으신거 맞죠? <웃음> 에서방 왔는가? 어허! 정말 몰라요 그렇지! 어.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렇지! 어. 오케이! 가가가가가 가! 넘어가 가, 가, 가, 가, 가. 어.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서 깨버려 그냥 어이, 저기 들어가버려 <웃음> 어? 들어가버리라고 야이씨 답답하게 이씨 우와 바다다 와아 잠깐잠깐잠깐야저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붙어붙어붙어 붙듯 빨리 붙듯 빨리 붙듯 빨리 안태만 버려진다 아 우리, 우리 팀워크라는거 버려진다는 <웃음> 생각보다 안녕 와 파버리기 아나 안돼 출발 안도아아 하나 둘 <웃음> 하나 둘 하나 둘 잠만. 아예 아, 아, 야나안 해. 나안 해. 나 절대 안 눌러. 나 절대. 나딱 얘기했어. 나 절대 안 눌러. 아, 입입 가져야 되나 봐요. 야, 어, 나이가 그만. 지금 우리랑 띠 동감이 나면서 안 눌러. 나 절대 안 <웃음> 눌러. 혼자 안 혼자 안 남아 나는. 혼자 안 남아 <웃음> 역시 나를 생각해 주는 건 애서방밖에 없구만. 어 그걸 어. 어, 어, 모르면 어, 죽음이다. 어, 안 간다면 어, 죽음밖에 없다. 없다. 최근이니 안놀 안 거야. 안놀 a 야 a r 안놀 거야 r c u y a Pali, p a l p a l i w 빨리 a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나 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 있게 되었는데? 어인이세요? <웃음> 내 스킬을 딱 봐봐. 어? 그렇죠. 올라왔는데요. 저... 오, 좋다. 가자. 어, 이게 남산 남산 케이블카 브이로그 내가 찍어줄게 둘이. 이제 자물쇠 잠그러 둘이 올라가. 저자생으로 색을... 돌아가겠습니다. 그고요 아니 그거요? 사람을 왜 보내? <웃음> 같이 가. 어. 아니, 연비야 기분 나쁘지도 않아? 저렇게 일방적으로 싫다면서 갔는데? 아직 나를 너... 몰라서 그래 너... 나... 아직 나... 나를 몰라서 그래 어 근데 여기 미끄러워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 여기 나 혼자야 나, 나 외롭다 근데 센즈 악에 받쳐서 절벽 <웃음> 오르고 있네 <웃음> 외로워 여기 <웃음> 더 <이게 너무> 미끄러워 <웃음> <웃음> 누가 기름칠해자 <웃음> <나. 웃음> 준비해. <웃음> 준비해 부서진다 oh, 간다 간다 어, 어 잠시만요 가자. 지금 지금 지금 지금이다! 휴. 애동님 버려. 그렇지. 간다. 오, 간다. 간다. 간다. 히히. 애동님 버려. 어디 있어? 애동 어디 있는데? 애동님 어디 있는데? 아 잠깐만. 짜. 오어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요 물레방아 잡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물레방아? 저기 아까 봤던 그 구멍으로 애, 무거운가 본데 안 돌아가는데? 아 초범님 살좀 빼요 뭐라고요? 아 <웃음> 어 방금까지 아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웃음> 아, 그래 두 명씩 가자 그렇지 되, 되잖아 되잖아 아닌가 <웃음> 두 명씩 가는 것도 개 느린데요? 어? 아, 아, 초, 아, 초범님 초범님, 내려가, 초범님 내가 아, 초범님 아, 의심하는 건 아니고 배요. 잠깐 나봐 <웃음> 초범님 <웃음> 내가 의심하는 건 아닌데 잠깐 나보자. 아, 초범님 쪽. 어, 괜찮아. 아, 그렇네. 돌발로, 돌발로, 돌발로. 일로 와. 아, 이거 <웃음> 수환이는 거짓말 안 하는 거니까. <웃음> <웃음> <웃음> 아, 수환 놀고 <웃음> 있을 때 가야 여기서 한번. 일로 와. 일로 와. 아, 수환. <웃음> 어, 애덕이. <웃음> 애덕 매달려도 그냥 가잖아. 뭐지? <웃음> 개빡쳐. <웃음> <웃음> 둘이 가 <웃음>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초범님 매달리니까 안 가잖아. 어, 내려가요, 갑자기. 초범이 나봐. 다시. 못 됐나? 어잘 돌아가잖아. 아, 제시아. 제시아. 제시아. <웃음> 나도 나도. 어? 님들. 님. 발냄새. 발냄새. 이거 너고 나자수 그한 밖에 더 타고 오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어? 어? 어? <웃음> 내 머리 잡아달라고. 내 머리든 연비 머리든 잡아달라고. 됐다. 내 네, 발을 잡어! 조보님은 점점 낮아지는데 내 발을 <웃음> 잡어! 저희 네명이더 아름답게 그냥 엔딩으로 점프할까요? 뭐라고? 주최자 네, 놔두고? 아, <웃음> 주최자 아, 놔두고 조보마 넌 늦었어 우리 먼저 갈게 아니야 미안해 행복하고 다음 생에 배워. 고마워 갑시다. 우리를 이렇게 네. 모아줘서 고마워 어어 어, 어, 어. 이렇게? 됐어. 네. 어, 자, 잡았어? 어자 그러면은 내가 연비를 잡고. 어잘 잡아. 코코코코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너무 힘들었어. 가자 그러면 조금님부터 가자. 내가 잡고 있을게. 나도 나도 빨리 가자. 너 엔딩 가자. 못 본다. <웃음> 조님 엔딩 멘트 해 주세요. 자, 여기 쓰시고요. 다들. 자, 어, 지금부터 지금? <웃음> 서로 죽이며 살아남으십시오. 마지막 1인이 이기는 게 되는 아니야, 겁니다.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빨리. 아니야. 마지막 아니야. 마지막 한 명이 남을 아니야. 때까지 이거 이, 응, 이 응, 방송을 잡고 있으면 그만이야.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 아니. 바닥 잡고 있으면 그만이야. 마지막 <웃음> 마지막 1인이 <땅바닥 잡고 웃음> <있음> <그만하면> 이기는, <웃음> 이기는 겁니다. 바닥 잡고 있으면 그만이야. 빨리빨리.